고 커맨드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. 고투 레코드 하면 레코드로 갑니다. 레코드는 어떻게 생겼냐면,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한 줄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. 0103 농구화. 요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애를 레코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레코드로 가는데, 어디에 있는 레코드로 가냐면, 폼에 있는 레코드로 갑니다 그래서 그 폼의 이름이 뭐냐면 반품관리 라는 폼입니다 그리고 a c n e w r e c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aclast 라고 했습니다 언제 실행 되냐면 폼이 로드 될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폼이 시작할 때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디자인 보기를 해주고 폼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0101이 마지막 위치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위치에 가리키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분류코드.set포커스를 해주면 분류코드에 여기에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위에도 많이 있는데 마지막 위치로 왔죠 그 다음에 여기를 AC CTRL SPACE BAR NEW RECORD로 해주면 이제 여기가 새로 입력할 수 있는 레코드 위치죠 여기에 삼각형 화살표가 위치하면서 분류 코드가 s 포 t f 니까 여기에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닦기하고 닦기가 완성이 안 되어 있네요.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다시 한번 더폼 보기를 실행해 주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레코드를 가리키게 되고 분류 코드에 위치하게 됩니다